파인드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파인드 이제 파인드 텍스트에 대해서 상세히 보기 위해서 왼쪽 위에 보시면 fx라고 해서 함수 삽입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는 세부 항목의 설명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값을 1을 찾기 위해서 1을 적어 주겠습니다. 쌍따옴표를 안 붙였는데 자동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쌍따옴표가 붙은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드 텍스트에 저희들이 숫자를 그냥 적어도 함수 안에서는 자동으로 쌍따옴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쌍따옴표 쌍다운표 1 쌍따옴표를 하든 아니면 그냥 1을 적든 함수는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을 쓰셔도 되고 쌍따옴표 1을 쓰셔도 똑같습니다.